헤헤헤 개구리 야말랑이에 개구리 야말랑이 야! 초딩! 어, 뭐? 나! 나라니 저요라고 해야지 누가 너랑 반모한데나 중학생이거든? 와 무서워 나이근에탈 건데 비켜 옆에 남았는데 옆에 것도하면 되는데 옆에서 걸리적거리니까 어이없네 비었는데 타면 되지 이씨? 너 지금 뭐라 그랬냐? 이씨세요? 혹시 저는 오씨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난 박씨 박세인 오씨? 야 잠깐만 너 설마 오비키 동생이냐? 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누나 학교 교복이랑 똑같은 교복이네 오바퀴 누나 우리 누나 알아요? 잘 알지? 어쩐지 똑같이 생겼더라 야그 개구리알말랑 이리 내놔 이거 내건데 너꺼 아니고 원래 내거야니 네 누나가 나한테 사기쳐서 가져갔어 내놔 이거 진짜 내건데 우리 누나거 아니에요 이리 내 열받게 하지 말고 장난감 뺏겼어? 아내 어, 개구리야, 말랑이. 아, 넌왜 뺏기고만 다녀? 뺏고 온다고는 왜 다니냐? 아, 열받네. 누구야, 이번에? 박씨. 박세인. 중학생 누나. 뭐? 박세인? 너나한테 자기 당했다고 하면서 내 말랑이 뺏어갔어. 아. 씨, 박세인, 내 동생을 괴롭혀? <웃음> 울지 마, 울지 마. 누나가 걔꺼 엄청 많이 뺏었거든. 어, 내가 너몇개 줄게. 그리고 그렇게 나쁘게 사는 애들은 다시 당하게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. 아, 내 개구리 할 말랑이 없잖아. 아 개구리 할 말랑이? 야, 걱정하지 마. 개구리 할 말랑인데? 형광으로 빛나는 말랑이로 만들어 줄게 형광으로 빛나게 개구리알인데 어 밤에 불 끄면 형광으로 빛나는 엄청난 말랑이를 만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진짜 어 진짜 우와 지금부터 형광개구리알 말랑이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<웃음> 우와 박수 근데 어떻게 빛나게 만들어? 자 이제 보면 알아 먼저 불면 투명해지는 풍선에 깔때기를 꽂고 이제 이 개구리아를 넣어줍니다 오, 이거 되게 재밌잖아 이렇게 넣는거 오 재밌다 슬라이드 슬라이드 어아 지금 고객님 너무 많이 계십니다 고객님 너무 많이 들어오셨어요 하나씩 너무 많이 넣나 오케이 나머지는 이쪽으로 다시 됐다 그럼 다음 형광색을 만들어줄 짜잔 이 형광 물감을 넣어줍니다 오 이런 물감도 있어? 아 어, 신기해 신기해 넌이 형광색으로 색칠해봐 어어 어, 알겠어 여기에 형광 물감을 넣어주고 오 지금 들어가지 들어간다 형광 물감 오오 많이 들어간다 어, 안돼 오케이 이모크에 영광물감 들어갔어요 <웃음> 우와. 우와 이렇게 물, 물감이 이렇게 퍼졌지 이제 꼭 묶어주면 형광말랑이 완성 <웃음> 이야, 으악 아 어, 풍선 묶이, 묶기 어렵다 풍선 잘 묶는 사람 짠 됐다 와 풍선 묶는 거 어려워 <웃음> 오키님들은 풍선 잘 묶어요? 풍선 잘 묶어요? 뭐 묶어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 <웃음> 와 그리고 이렇게 완성 <웃음> 얹어볼까? 오! 오! 우와! 오! 오. 오 느낌 좋아! 오. 밤이 되면 이 말랑이가 형광색으로 빛날 거야! 오! 신기하겠다! 신기하겠지? 이제 그 개구리 알말랑이는 필요 없지? 개구리 알말랑이 필요 없어! 난 형광개구리 알말랑이 있지롱! 네, 네. 형광개구리 알말랑이! 오. 우와! 신기하다! 어, 느낌도 좋아. 이 물감 부츠로 그려그려도 나중에 빛나. 그려봐. 와 이게 형광색이야. 우나 머리 색깔 핑크 형광으로 바꿀래? 아나 얼굴 색깔 핑크 형광으로 바꿀 거야. 우? 에? 에? 진짜 멋지겠다. 여기다가 음, 꽃을 그려줄까? 별표 그려야겠다. 마지막으로 별 하나 더 그리고 와! 다 됐다! 잘했어! 이따 밤에 진짜 빛나봐야지! 여러분 진짜 이게 빛나는지 안 빛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엄마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보겠습니다. 엄마! 엄마 없다. 엄마 없다. 자 여기 들어와 여기 들어와 자아 여기서 안 보여서? 저기 봐봐 일로와 봐 일로와 여기 우리 아빠 양복 있는데? 여기 넣어게자 일로와봐 자 일로와봐 일로 오 진짜야 이거 봐 보여? 보여? 진짜 빛나지? 응. 진짜지? 예. 네. 이거 내 건데. 너거 아니고 원래 내 거야. 네 누나가 나한테 사기 쳐서 가져갔어. 내놔. 이거 진짜 내 건데. 우리 누나 거 아니에요. 일이 있네. 열받게 하지 말고. 어? 아, 내 말랑해. 오비키. 내거다 가져가고 복수다. 스인이 또 나쁜 짓을 하고 있네 아무래도 지옥 체험을 한번더 해야겠지 오키님들 생각은 어때요? 지옥 체험을 한번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 이번엔 어떤 걸 먹이면 좋을까